짠 이게 제가 스티커 만들기 이탄 에서 준 비한 두번째 재료 입니다. 요즘에 홀로그램 느낌 나는 스티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들 손그림을 그린 거를 이제 그 홀로그램 느낌에 나게 하면 참 좋겠다 해서 이제 검색을 막 했죠. 보통 불투명 시트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홀로그램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거는 그러고 그러고 해서 검색을 했는데 어, 이런 포토카드나 작은 엽서 같은 거를 이제. 페나트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유명하던데 이런 시트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 이불 붙여주면 이제 이제 스타 얼굴이 샤방 샤라라 이렇게 어 그런 느낌을 살려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되게 어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요번에 검색하면서 처음 알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할 거는 요거에다 오늘은 하진 않고. 어,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린 거 위에다가 이제 이시티지를 홀로그램 시티지를 붙여서 이렇게 반짝이는 스티커로 만들어 변신시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거기서 파는 종류별로 다 사보긴 했거든요.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할때 이제 종류별로 있으면 좋으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댓글이나 이제 그런 문의 글 같은데 이게 올롱 이거 문질러서 붙이면 벗겨진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흑로 벗겨지지? 하고 궁금했는데 보니까 이 잔별 무늬하고 요 하트 무늬 같은 경우는 투명 시트지 위에다가 어그 무늬를 프린트해서 찍어냈기 때문에 이 위에를 밀대로 밀면 당연히 그 프린트된 무늬들이 사라지는 형태고요. 음, 또 다른 하트 무늬하고 이 크리스탈 무늬는 그 투명 시트지 비닐 안쪽으로 그 무늬를 넣어서 아무리 문질러도 벗겨지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잔별 무늬하고 요 하트 무늬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붙이고 그 위에다가 투명 시트지를 또 붙이면 얘가 이렇게 밀리지 않고. 어, 무늬를 오래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테스트 해보려고 하고요 음, 얘는 그냥 이제 그 무늬만 붙여도 되니까 얘만 붙여서 스티커를 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한 번에 할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얘가 좀 얇긴 얇네요 그래서 막 들뜨고 밀리고 그런다는 말이 있던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쪽끝 쪽만 먼저 바로 투명시티즈를그 위에다가 다홀로그램 느낌이 안살려나? 안 그러네? 아... 다시 떼어냈어요 소생이 가능하긴 하네요 다행히 아.. 이 위에다가 붙이면 홀로그램 그 느낌이 사라지는군요 어쨌든 그럼 얘는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는 아.. 이거 진짜 큰 단점이긴 하네 이래서 크리스탈만 엄청 품절됐었구나 어.. 얘는 완성됐고 그럼 두 번째 드네요, 크리스탈. 와우 크리스탈 와우 아, 크리스탈 짱인데요 와 너무 예쁘다 역시 크리스탈 품절이었는데 기다렸다는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완성 자 일단 이렇게 완성을 해봤는데요 붙이고 이제 사용하면서 단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스티커를 이렇게 쓰려고 오려보니까 근데 얘는 오릴 때부터 이제 위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끈적거리는 그게 얘가 그냥 뜯어지더라고요 아하 이렇게 되면 이 위에다가 얘를 또 뜯어내고 테이프를 <웃음> 붙여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음, 그렇게 사용하라고 나온 건가 진짜? 아니겠지 설마? 네 암튼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씩 다 올리면 얘가 다 이렇게 이렇게 비닐이 벗겨져 버려요 자 이렇게 제가 구입한 그 홀로그램 무늬들을 종류별로 사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에게 베스트는 이제 반짝이는 홀로그램 느낌이 확실히 예, 드러나는 걸 좋아한다면 이 크리스탈 무늬가 확실히 예쁘긴 해요 네 앞에서 테스트할 때도 보여줬지만 그이 하트 무늬하고 크리스탈 무늬는 안쪽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음, 반짝이는 그 느낌이 홀로그램 느낌이 좀더 사는 것 같긴 하고 근데 요두개 요 중에서도 크리스탈 무늬가 더 어, 반짝이는 느낌이 잘 살죠 얘가 단지 근데 이제 단점은 얘는 붙여주고 그 위에 있는 비닐이 또 다시 벗겨지기 때문에 어, 코팅지나 아니면 그냥 투명 시트지나 투명 비닐 같은 테이프 같은 거를 다시 입혀서 코팅을 다시 해줘야 돼요. 하지만 코팅을 해도 홀로그램 무늬가 그대로죠. 반짝이는 느낌을 주려고 이 시트지를 사서 붙이는 거잖아요. 그 효과를 확실히, 확실히 해주는 것 같아요. 크리스탈 무늬는 다른 거는 이제 은은한 느낌은 들긴 하는데 이제 단사되는 정도가 각도를 아주 잘 해야지 그게 이제 보이고 뭐 그런 정도라 그래도 이제 잔잔한 무늬가 좋고 그냥 얘는 한 번만 붙여도 이제 이 느낌을 살릴 수 있으니까 번거롭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뭐 얘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어, 하지만 저의 선택은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어, 이거일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딱그 무늬가 반짝이는 느낌이 눈으로 딱 시각적으로 딱 정확하게 보여지니까 음, 얘가 더 저에게는 얘가 원픽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기를 진행해 봤어요 어, 홀로그램 느낌이 나게 이제 스티커를 만들어 봤고 음, 그걸또 변형을 해 봤어요 다음에 또어 새로운 만들기가 이제 생각이 나면 다른 만들기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들 재밌는 만들기 하세요. 안녕.